안무슨 상황이죠?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전문가 김범주입니다. 제가 이 k r 를 갔다 왔고요. 이케아 제품을 사서 이렇게 왔습니다. 거의 모든 제품을 이렇게 하고 일단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거실등은. 등을... 저렇게 사이즈가 이미 나와 있는 형태라서 좀 힘들 것 같아서 주방 등이랑 침실 등을 바꿔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방은 이 등을 바꾸는 것보다 컴퓨터 쪽에서 방송을 하니까 컴퓨터 쪽에서 빛이 나가야 되네요 그래서 스탠드 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집에서 쓰던 라나르프라는 제품이고요 이케할 겁니다 이게 원래 검은색이 나왔는데 검은색이 단종이 되는지 없더라고요 비늘을 왜 힘들게 났을까 이 새끼들이 맞죠 여러분 아아아아 아. 아, 아. <웃음> <진짜>. 아, 아. <웃음> 어. 어요 여러분. 잘간이쁘죠 이게 2 2이20이라서이20 중으로 봐야 돼 여기 보면 여기 멕스 와트 적혀 있죠? 이 맥스와트에 맞춰서 가지 소켓 이름이 226 소켓이에요. 그걸 끼우면은 이게 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케아에서 파는 거 해도 되고 아, 파은, 안 파는 거 해도 돼요. 자, 물 껐다가 짜잔! 오! 이쁘죠? 여러분 이쁘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얼굴을 열심히 볼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로 분위기가 좋아져요. 이렇게 하면 슷하다 그러면은 이걸 그냥 대가리를 위로 올리면 이제 보조광으로도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에디슨 전구를 샀어요 미도 감성에 죽고 감성에 사는 친구라서 에디슨전구라 해가지고 필라멘트가 다 보이는 형태입니다 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와 보시오 자, 이게 문제거든요 <웃음> 그 주현이 집에서 본 거랑 비슷한 걸 샀어요 근데 이거는 LED로 되는 거고 약간 더 작아요 근데 주방은 아무래도 그 음식 색깔이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흰색으로 가져왔습니다. 포장을 참 열심히 해 놨네. 짜잔. 자 지난번에 영상 댓글 보니까 두꺼비 집 내리고 조명 작업하시면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알고 있지만 영상을 위해서 저것만 끄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두꺼비 집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명 설치하는 거는 어제 집은 제가 그 주연이 집에서 얘기를 했지만 언상 복구 조각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집주인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주연이의 경우에도 허락을 이미 받은 상태고 이 집도 아무래도 구옥이다 보니까 허락 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허락을 받은 상태다. 여러분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맞아요? 맞죠? 아, 너무 전문가스러운데, 이거? 오! 한 방에 했어요, 여러분. 오! 한 방에 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저 지금 제가 신기합니다. 여기 아, 맞아요? 왜 이렇게 안 왔는데? 아, 굉장히 복잡한데? 빠르, 빠르. 그가 그러니까 폭신폭신해서 아, 것도데요 너무 다가가진 너무. 아사가 다른 거 할게요 <웃음> 임빨 없이 맡기고 그러면 일단 여기 등 말고 미소집, 미소방 가보자 미소. 이거는 미소가 간접등을 많이 켜니까 아예, 아예 저의 간접등을 가져왔어요 김미소씨 집 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원래 후크 같은 걸 걸어야 되는데 후크가 없어요 그냥 그냥 하죠 그냥. 이렇게 하고 <웃음> <이거> 코끼리인가요? <웃음> <웃음> 이거 어떡하지? 이빠로씨 부탁드립니다 자, 이대로 해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는 김밥로씨가 해줄 거고요 김밥로씨가 가시기 전에 선물 같은 거 들고 왔어요 자, 시계입니다 이제 미도가 거실에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계를 섞고 하필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이거가 짜잔 근데 큰난게 있어요 이거를 붙일 방법이 없는데? 저기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이지자 그리고 액자 진짜 이거다 걸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짜잔 귀엽죠? 이거 누구 담아요? 누구 담게요 담아 맞춰보세요 썬빛이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널 지켜보고 있다 <웃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프로 양면테이프로 붙이면 되거든요 어때요? 대박이죠? <웃음> 양면테이프가 없어가지고 이깃라없 오면 같이 하도록 하죠 그럼 난 지금 뭘할수 있냐? 안녕히 주무세요 <웃음> 안녕! 빠루야, 빨리 와. <웃음> 바닥이 개파이네 <웃음> 안녕하십니까? 김빠루입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자 김빠루라고 합니다. 자, 문제가 있는데요. 네. 제, 이제 제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이제 시공업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 야, 무슨 상황인지 알았고 그걸 로서 빼가지고 손을 꼬은 다음에 다시 끼우는 형태더라고요. 아, 잠깐만, 문제가 생겼어. 안 생겼어요? 아 생겼어! 왜요? 배고파 오지러저 아. 크로플 먹어도 되는 거야? 어 진짜? 어 먹어라 배고파. 오늘 거야? 어 진짜로? 어감이다나 나 저거 먹을래 진짜 배고파 <웃음> 갑자기 빅라드가 진짜 안해요 크로플 잘하네 안녕미세 <웃음> 귀여워 니도 졸라 귀엽네 아, 그래서 정보 어딨냐고요? 아 어디 어딘가 있다니까 아, 확실해? 네! 없다니까? 아니 샀다니까요? 아니 근데 없다고요? 아니 있다고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없다니까! 뭘 먹을래? 코바 싫어도 닭꼽새 먹죠 닭꼽새? 아프잖아 닭곱새 먹을 줄 알아? 어, 닭곱새딱 구워가지고 비벼 먹는 거 아니야? 두이비벼먹려줄사아 됐습니다 야넌 진짜 부시다 대박 요리는 할 거면 열심히 해야 돼 자, 자! 저기 끝! 김빠라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뚝이 하나 남았어요 예? 네? 일로 오세요 나왔다고요? 네. 아니, 전기는 나 아, 여기 그대로 아, 거기예요. 이거를 설치해 주세요. 근데 뭔데? 어떻게 하라고 이걸? 그냥 이렇게 써. 내가 <웃음> 여기 전기 들어오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렇게 비추면 불도 절도. 지금 누르도 어렵다는 거 시키고 안녕 누로. 아이 귀여워. 찍고 싶어. 이게 카메라가 한번 와야겠다. 이 좋은 거. <웃음> 아, 거 찍었어야 했는데. 아! 이게 새로한 거예요? 철마. 아저씨. <웃음> 아. 아니,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붙여. 어 천재다 여기 이미 붙였는데 어. 여기 물어보고? 아니. 위더 빼줘. 어 짜잔 대아사우와대 그림자. 이제 위더가 차량에 지각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뭐 자는데도. 아 이거 좀 잡아봐요, 좀. 우와, 너무 예뻐요. 아 그게 아니라 이거 좀 잡아보라고. 이붙긴 합니까? 아, 그거 해봐야지, 아. 어? 저 저도. 와. 쁘죠제 리액션 한번 찍어주세요. 표정이 상당히 예쁘네. 괜찮아. 이쁘죠 응. 와 대박. 어, 바로, 바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3M은 붙이고 쓰자. 왜? 젠지급 팝해? <웃음> 아이5오 <집> <웃음> 넘어 간다 진짜 <웃음> 재밌는 일 많이 <웃음> 와, 해. 밝아 집중해 주세요. 밝아진 조명 아래서 하는 게 하니까 훨씬 밝죠? 우와 대박이에요. 아주 잘 보이죠? 네 너무 잘 보여요. 진짜 그렇지 않냐요? 네잘 보여요. 아까 새스를 시켰는데 비조리를 시켰어요. 왜 그랬어요? 여기밖에 안파는데야 그래요? 네. 대박 것같 어디 부터 주지? <웃음> 방송하는 디스 보이게. <웃음> 약간 조금 여기다 할까요? 여기. 더... 진짜로 보이게? 오케이 okay, 좋아요 어때요? 귀여워제 찍지 않습니까? 근데 미도가 방송하면 은이 뒤에서 보일 거예요 대박 사건 <웃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빨라 씨를 갔고요 이제 집이 커가지고 할게 많아요 자 이제는 파티션 설치를 해달라 해가지고 파티션을 고르고 있습니다 자 파티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짜잔 이제 여기에다가 모자 같은 거 걸고 할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거는 악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도가 개별 구매를 하는 걸로 왜냐면 내가 미도 성향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맞죠 여러분 편하죠. 있으니까 확실히. 제가 원하던 그런 그림. 이쁘다. 맞지. 네 아. 오. <웃음> 가자. <웃음> 그래 밥 먹읍시다. 네밥 먹어요 우리. 박힌미더 집을 공개합니다. 와. 연주씨 일로와봐 카메라 바뀌니까 <웃음> 어때요? 와 너무 눈이 부셔요 근데 음, 요리할 때 편하죠? 와 예, 너무 편해요 시계도 생겼어요 시계가 생겼어요 이 등이 생겼고 편하죠? 음. 방송할 때는 이렇게 내려, 내려가지고 너를 쓸 수도 있고 오 너무 예뻐요 단접등으로 쓸수 있어요 오 너무 예뻐요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저 라마 어때요? 귀엽죠? 짜증나요 <웃음> <웃음> 방송하면 썬피디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나마 음. 각시대로 지켜볼거예요 왜요? 이쁘죠? 근데 나, 나 지금 진심으로 왜 골랐어? <웃음> 선피 닮아서 어 <웃음> 아, 짜증나 근데 이뻐요 이제 안방에 오시면 짜잔 이쁘죠?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완벽함 우와 야, 잘 골랐죠? 에디슨 정도 좋아하신다 해가지고 음, 근데 근데 점점 저거 늘어났는데요? <웃음> 그렇네 어떡해요. <웃음> <웃음> 아, 안 떨어진다며. <들어오신다네. 웃음> 이거는 제가 에이스를 김빠로씨를 한번더 보내가지고. 아 이거 네, 좋아요. 음.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얘가 진짜 제일 예쁘다. 와 <웃음> 너무 예쁘네요. 만족해요? 네, 저희 완전 만족해요. 너무 예뻐요. <웃음> 자, 오늘 이렇게 김홍주의 네일의 집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진짜 긴 대장정이었네요. 맞아요. 두에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뭐 이케아는 꼭 저렇게 생긴 거는 이제 또렷해서 이제 이렇게 고리가 걸린 거 사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네, 다음에 이케아 가서 사서 붙이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 라마는 잘 쓰시고요. 아씨, 진 좋네. 어, 근데 너무 분위기가 근데 완전 많이 바뀌었어. 덕분에 응. 더집 밖에 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안 되는데? 아, 행복, 안 되는데? 너무 행복해요. 지각해도 양해 부탁드려요. 왜냐면 너무 좋게 꾸며놔서. 자, 여러분들도 이런 팁 가지고 잘 꾸주시면 되겠죠? 네 유도 지 궁금하신 분들도 해결되셨죠? 네 안녕 최초공개다 초초공개. 진짜 아나 아, 마이치 구경 해달라는 거 아예 안 해줘 대박 사건 응. 여러분 고맙습니다 Bye -bye. 좋은 시험 보내세요 굿 저거는 오, 아, 오늘 아예 떨어질 거 같으니까 제가 빠르게 해볼게요 <웃음> 중국 당면 아니에요? <웃음> 덕분에 아주 아늑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누루야 누루야 누루야 해적! 바다로 간 사자! <웃음>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응,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어, 이거 그러니까, 사자성어 뭐예요. 어? 가만 반간 진짜 뭐라고요. <웃음> 나 진짜 한 글자도 없잖아. <웃음> 아니, 어쩌죠. <웃음> 어쩌죠 <웃음> <웃음>